국민신화프로젝트 야 너도 갈수 있어 안녕하세요 고양이사입니다 나스리아 성체 이넴 사냥꾼 알티모르는 모든 인원들이 다양한 패턴에 대응해야 합니다 바르가스트가 나오는 이 페이지에서 망령을 한번 보느냐 두번 보느냐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힐러 구성은 4일 혹은 안정적인 트라이를 위해 5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서는 지속적으로 오는 스킬인 탐막은 제외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서의 전투시간이 1분 초반대로 나온다면 1망령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1페이지는 마르고어가 사용하는 찌르기와 1제약의 추적자에 대응해야 합니다. 찌르기는 대상자에게 모여서 공대원이 함께 맞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제약의 추적자가 뭔데요? 제약의 추적자는 공대의 무적조 구성이 충분하다면 1. 죄악의 추적자부터 무적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죄악의 추적자 같은 경우는 영원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대원들이 다같이 맞아줄 수도 있지만 무적조가 충분한 트라이팟이라면 무적조를 배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찌르기, 죄악, 탐막의 패턴에서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적조는 법사의 얼반과 그 외에 이동이 가능한 무적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1페이지에서는 유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렘드 근처에서 맞아야 하는 법사들을 1, 죄악의 주적자에 배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주적자 대상자들은 1, 2, 3번 순서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서 맞으면 됩니다. 순서가 아닌 징표에 따라서 서는 방법도 있지만 1, 2, 3 자리를 정할 경우 작은 유령이 생기는 이페이지에서 안정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루고어가 죽으면 잠시 후에 바르가스트가 나오면서 이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이페이지에서 1망령을 보기 위해선 딜을 열심히 짜내야 합니다. 댕댕이 탱커는 바르가스트를 바로 사이드로 빼지 않고 10초가량 붙여서 무딜을 넣어주고 이동해서 1영혼과 1망령을 뽑아줍니다. 망령이 나오면 법사들은 양변을 해주고 탱커는 바르가스트를 데려와서 블러드를 켜고 10초가량 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의 추적자가 끝나면 바르가스트를 구석으로 데려가서 2영혼을 뽑아줍니다. 이 죄악의 추적자 때는 이동에 가능한 무적조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추적자 1, 2, 3번 자리를 모두 정해두고 이동하면서 대상자 앞에서 맞아주면 유령이 내인도와 떨어져서 생기기 때문에 유령을 먹고 전멸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이 죄악의 추적자가 끝나면 온탱은 알티모르를 망령으로 옮기면서 유령을 피해주고 1망령, 바르가스트, 알티모르를 모두 모아 무딜을 해서 광대를 합니다. 죽기가 둘 이상 있는 파티라면 센터에서 그대로 진행해도 되지만 하나 혹은 없는 공대에선 망령 쪽으로 이동한 뒤에 광역 스턴을 배정하여 망령을 처리하면 됩니다. 1망령을 처리할 때 3영혼이 나오더라도 렘들을 이동시키면서 먹지 않도록 해주고 2망령만 보지 않도록 믿음의 딜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2망령을 봐야하는 공대라면 이 죄악의 추적자 때 블러드를 켜지 않고 2망령을 처리할 때 블러드를 켜서 망령을 처리한 뒤에 해큐티스를 처리하세요. 딜이 애매해서 이 망령이 뽑힌 후 바르가스트가 죽고 해큐티스와 함께 이 망령을 처리해야 한다면 차라리 딜 조절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망령을 잡은 뒤 해큐티스를 보세요. 해큐티스와 함께는 3페이지에서 해큐티스 탱은 적당한 무빙을 통해 생존 중첩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공격되는 3,4번 죄악의 추적자를 보면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램드가 마무리될 때쯤엔 무적조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죄악의 추적자 대상자만 죽이면서 알티모르를 처리하면 됩니다 1. 죄악의 추적자 때 무적조를 배정하지 않거나 얼방보다 쿨기가 빨리 도는 양꾼을 1. 죄악의 추적자 때 배정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1. 망령을 처리한 시점인 2. 죄악의 추적자 때는 유령이 들어가지 않도록 탱이 빠르게 이동해주고 무적조는 멀리서 뽑히도록 이동이 가능한 직업을 배정하세요 알티모르는 탱커들의 적절한 이동 무적조 양변특임 망령을 잡을 때 필요한 광역스턴 배정 등 일렘 절균에게 비해 공대원 모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레이드 유저, 공장님들 모두 진행을 잘 이해하시고 즐겁게 플레이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뒷부분에 킬 영상을 첨부하니 함께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블러드콜은 따로 드릴게요 5, 4, 3, 2, 1. 붙어주고 어, 템랩이 좋아서 요즘에는 3개까지는 안해도 될거예요1조1조 법사 2 어.. 전부 주세요 늦게 나가셨네 전부 주세요 망명 나올 거예요. 일단, 영혼부터. 영혼 처리 됐고, 이제 망명. 지금 블러드 주세요. 이족이족 램드 이동하고 죽손 땡겨주시고 영혼까지 해결하시고 근딜매즈 1번 어격부터 바로 2번 어격 준비 3번 어격 아 3번 용숨 용순. 1번 용숨이죠 용숨 용순. 네 이거 됐다 믿음의 들 그냥 딜 하세요 딜 하세요 딜 하세요 됐고 패크치즈 여기서부터 같이 데려가죠 됐어요 탐막 올 거예요 나가실 분들 나가시고 무적조 자리를 깔지 마세요 무적조 가시고 한 분이 예우님이 냄드좀 냄드 좀 이동할게요 냄드좀만 이동할게요 예우님 나가신거 맞나요? 내가 못봤나네 아무튼 할게요 제가 잘못봤나봐요제집 주시고 뭔가 뭔가 불안해. 공생은 일단 다 털었어요. 저기 누구 만화가 없다는데, 카톡님, 회복제 님, 만화가 없거든요. 자극, 아무나 한분 주세요. 두분다 없으시네. 그냥 이게 네, 법사 한번 해볼게 했는데 <웃음> 아, 마지막에 뭔가 좀.. 무적조가 삐걱대네요 약간 사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런가 목걸이가 두 개나 나왔네. 두개다판대요 목걸이 세명다세명 참가다. 네 명. 다섯 명. 음. 다섯 명 7명.